두배기 음. 음, 아우 삼발소가 기계 매혀요 기계. 아 솔직히 좀 대단한 것 같아. 나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는. 바이든 짬바 이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안녕하세요. 안녕. 지금 시각 7 시에 왜이 해변에 있냐? 오늘 드디어 발리에 오면은 우! 하고 싶었던 이제 스노클링을 하러 왔거든요 세계 섬을 돌아다니면서 원데이 크루즈를 하기로 했어요 키는 같이 못 가게 됐어요 하,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스노클링도 하고 혼자서 또 어제처럼 열심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시 반쯤에 배를 타가지고 한 2시쯤에 끝난다 그래요 그 정도 시간은 제 프리다이빙 짬바가 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키가 서류 작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, 원래는 어, 2시에 오는 예정이었는데 오늘 일요일이어서 조금 더 탄다고 하네요. 4시는 조금 어, 어, 4시 정도는 뭐 어. 여기 배 앞에 이렇게 간식거리가 있었거든요 산발에 또 <웃음> 꽂혀가지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. 한번 시켜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하 가? 오케이 거 돼지 고기 꼬치 깨 2,000원. 너 먹을 거? 야 아, 미안. 아 미안해 미안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? 너, 어, 너, 너무 자연스러웠다 키키가 무슬림이어고 돼지고기랑 술을 못 먹어가지고 키키를 배려해서 소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닭고기 맨날 까먹어 소고기 아니면 아얀 먹으려고 하는데 닭고기 아, 까먹어가지고 근데 아, 괜찮아요 괜찮아? 산발소스 아주 그냥 많이 드세요 yeah, 사야 숯가 산발소스 야 yeah, 진짜 아 밥. 와맛있겠다느리마카시 사마사마.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배 기다리면서. 느림쭉기 음. 음. 음. 진짜 맛있어. 고추 보이세요? 아우 삼발소스 기계 맵게요 기계. 드디어 배탈 시간이 돼가지고 내려왔어요 제가 타게 될 배는 산자야라는 배데 스노클링하는 배도 있고 다 다른 것 같아요 선빠이준 네. 빨라기 네. 오나 빠르게 이제 여기 위에 탔어요 이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뭐 약간 바람과 천만이 좀 하고 있는데요. 배는 제가 이번 년도에 울릉도를 여름에 갔다가 몇 개월 만에 되게 오랜만에 배를 타는데 선크림을 발라보고 있거든요. 손등이 진짜 많이 타거든요. 손등이랑 발등 제가 이거 반광하고 울릉도에서 또안 뭐 발랐다가 저금 찜꺼매지가 보이죠. 얼굴이랑 차이나는 거예요. 자 이제 거의 다. 다이빙이랑스노클링을 하러 왔는데 프리다이빙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스노클링을많 하게 될것 같은데 오면서 이거 지도를 봤거든요 근데 여기 다이브 포인트가 겁나 많은 거야 너무 하고 싶어 어, 이번 기회 만약에 안 되면 다음에 또 오면 되니까 어쨌든 만타 포인트는 있더라고요 근데 귀여운 만타 보고 가겠습니다 많이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우리 다이드 아, 남아왔다 와가지 아, 아브라, 할로!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려요. 잔틱, 잔틱. 와, 진짜 물색깔 봐. 어떻게 이래? 스노클링 레슨 이런 간단한 서류를 좀 작성을 하고 수업을 듣고 가나 봐요. 여기서 이 핀을 빌려가지고 할로. 빌려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서류 작성 끝내고 핀도 완전 딱 맞는 사이즈 보고 보트를 타고 나가서 스노클링을 할 거예요 사실 예상대로 이번에 프리다이빙은 하지 못하게 됐는데 일단 만 타볼 수 있어가지고 만 타보러 온 거거든요 저는 자세히 보여주려고 제가 고프로도 가져왔거든요 준비 만땅으로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라고 자 이제 스노클링 한번 타보러 가겠습니다 포클링 포인트가 네 곳이요 네 곳. 만다 포인트도 있고, 뭐 다른 포인트도 있고 하는데 사실 많이 못 알아들어서 만다 그리고 네 곳이 있다는 것만 알, 알고 갑니다. 파이팅. 대박 대박 대박 사건. 색깔 보세요. <목소리> 네. 아니 다들. 다른 친구 있어요?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? 없어요 <웃음> 없었어요? 아니요 없어요 아 있었는데? <웃음> 아니요 없어요 그냥 이제 첫 번째 포인트에 도착해서 스노클링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사실 스노클링 할때 항상 좀 답답했던 게유명조끼를 자꾸 필수로 입혀가지고 자명을 못하니까 좀 답답했어요. 근데 여기서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안 하고 바이빙 짬바 있으니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제가 한번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아 너무 놀랐어 들어가자마자 고기가 내 눈앞에 바로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놀랐는데 너무 예쁘고 시야도 너무 좋고 이걸 고프로 담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열심히 담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제 끝났고요 포인트 한 군데에서 한 10, 20분? 15분 정도를 이제 스노클링을 자유롭게 하고 여기서도 또 고프로로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맛 고프로로 찍어주고 막 그랬는데 어 어쨌든 여기 진짜 고기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눈앞에 고기 있고 저분이 이제 또 고기 밥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고기 막 뿌렸더니 고기들이 막그제 손을 막 이렇게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 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갑니다 진도 너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운데 진짜 귀여워 너무 너무 너무 스칼리